안녕하세요 먹풀이 엄마입니다 제가 어제 이어서 오늘 똑같은 옷을 입고 영상을 이렇게 이어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첫째 날은 제가 이제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날 저는 이틀에 한 번씩 머리 감거든요 근데 둘째 날 되면 제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머리가 이렇게 처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둘째 날은 봄 고데기를 이용해서 머리를 좀 한번 풍성하게 만져볼게요. 이게 온도가 그렇게 뜨겁지 않아 이렇게 잡아도 많이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 그렇게 많이 상할 것 같진 않아요 하나도 안뜨거워 이렇게 한참 잡고 있어도 이쪽 길이만큼 해야지 너무 길면 여름에 더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뒤를 좀 제가 많이 말았어요 이렇게한1 0실 동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도 쉬고 이렇게 풀어 주시고요 이렇게 한 줌씩 잡으셔 가지고요 마구마구 이렇게 한 줌씩 잡으셔 가지고 이를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마셔서 한열 정도 쉬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푸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, 손으로 빗을게요 이렇게 뒷머리가 조금 짧아야 어, 좀 목선도 드러나고 여름에 좀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제가 여기만 드라이 할게요 제가 뒤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틀 연속으로 제가 이제 머리 이틀에 한 번씩 감으니까 제가 어디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머리 매일 감는 것도 탈모의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. 첫째 날은 드라이하고 둘째 날은 이제 봉고데기 이용해서 약간 이제 머리 축 처진 거 살짝 이렇게 으, 올려주게 이렇게 제가 한번 봉고데기를 이용해서 머리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먹부리 엄마였습니다.